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윤신혜의 인생이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노래지만 들어주세요 인생이란 할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을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리노알았네 내가 얼마나 아파 보였는지 저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있다면,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.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.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. 남편 고마워요. 요새. 마리망니떼쟁인데그 온갖 때를다 받아주고 있는 남편이 정말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